자, 다시 왔습니다. <웃음> 자, 게임은 하드코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저장을 할게요. 혹시 게임이 튕길지도 모르니까 얼렉스스 게임이라서 채식하고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코어라서 죽으면 안 돼요. 님들은 이 보다가 이제 제가 죽기를 원하시게 되겠는데 <웃음> 최대한 죽지 않고 <웃음> 업데이트가 된 부분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생방송이 시간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군대 전역 후에 뭘지 뭐 고민이에요? 아, 정말 답이 없지. 제가 딱 그런 거였어요. 군대 전역하고, 아, 뭐하지? 한몇주 정도는 아는 친구랑 좀 놀고, 마시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공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노동력 착취하고, 이제, 착취가 아니지. <웃음> 좋은 공장이었어. 좋은 데였어. 요즘 그렇게 돈 많이 주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데는 없지 좋은.. 저 되게 좋은 곳에서 일했어요 저 되게 좋은 곳에서 일했는데 워낙에 그런 데서 일을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표준 규격 산소 탱크 유리 두 개, 티타늄 네 개, 은광석 하나 은광석이 없는데 아 저는 또 집에서 지금 지금 닥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지금 논지 너무 오래됐어. 그리고 아직 돈은 조금 여유도 아니지, 빚이 있는데 여유가 아니지.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지. 저는 제 저... 저거... 제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하는 반은 있었지만은 좀 어불성설이지만은 다른 일도 해보고 싶어서 나온 거긴 하지만은 또 완전히 제가 원해서 나온 건또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었어 아.. 이거.. 일 그만두면은 좀.. 저거.. 방송이라도 해볼까? 했는데 방송도 일 쉬자마자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 네달 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방송 킨 거야 너무 할게 없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늦었어 진짜 근데 그때 할 게임도 없었어요 노이타 나오고 나서 노이타 바로 방송했지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명만 봐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이거 그러면은 약간 좀 하는 맛이라도 좀 쎌텐데 아 지금 고민이.. 고민이라기보단 걱정이 큽니다 이게 지금.. 아. 아이스본? <웃음> 모는 전문 스트리머들 벌써 다뽕 뽑고 난리 났는데 그 노는 사람들이나 그 PC 기다리지 아모는 빨리 하고 싶긴 하다. 아이스본. 30 seconds. 예, 벌써 안랭 찍고 난리 났어요. 이제 거의 두달반 지나가나? 그러죠? <웃음> 여기다 찾았다. 아, 여기 있었네. 여기서 희은석 이게 은광석주죠 중광석 나오고 석영도 가져와 아니 근데 어떻게 해야 시청자를 많이 늘릴 수 있을까? 자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적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딱 적정성 적전성의 시청자를 어떻게 보유할 수 있을까? 일단 메이저 게임을 해야돼? <웃음> 롤 해야돼? 나 결국? <웃음> 롤 하기 싫어 나중에 오버워치나, 오버워치, 오버워치 투나 해야겠다, 이거. 블리자드 욕한 내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오버워치 투나 해야겠어. 어, 똥게임 마니아들도 많이 아 마니아 있긴 한데, 마지노선이 모넌? 아니야, 모넌도, 모넌도 되게 비지류예요 메이저가 아니야 모난도. 어 모난도 보는 사람만 보는 컨텐츠야. 왜냐면은 있어 그 이미 다들 그 스트리머분들도 말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어 보통 보통 슈마메투? 슈마메? 슈마메나 살까? 닌텐도는 있거든요, 제가. 스위치는 있어요, 제가. 스위치 유저예요. 어, 슈마메가 핫하긴 한데. 세달뒤에 끝난다고? 왜세 달로 보시죠? <웃음> 3편 나오는 거 아니면 꽤, 꽤 오래 가는데, 그런 게임은. 잠깐만, 은강석 가져왔잖아. 뭐 만들라 했죠, 제가? 고용량 티타늄 네개 유리 두개아 고여서? 에이 그건 또 반대로 보는 사람들 있지 반대로 보는 사람들 있지 못해서 보는 사람들 도 있다고 아이 사람 뉴비네 하고 이제 음 저도 그분거 많이 보였는데 그분 밖에 아 너무 재밌게 잘해 재밌게 잘해. 그것도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재밌게 잘해. 재밌게 잘하셔 놈. 예, 재미집니다. 재미 져버려요 제가 원래 유튜브를 하던 사람입니다, 마시멜로님. 근데 편집을 안 해요 제가. 편집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아 내가 아침부터 그냥 깨어나서 그것만 좀 비벼 볼까 그러면은. 그게 자막 놓고 할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게임같은 경우에는 그냥 짧게 짧게 보는게 크더라고 보니까 유튜브에서는 짧게 짧게 잘라서 뭐이라이트만 이렇게 모아놔서 보는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쉽다 그냥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냥 한창 이제 뭔가 좀 유입이 된다 싶을 때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럴 타이밍을 못 맞추면은 안돼? 도저히 뭘 어떻게 해도 안돼? 됐다! 고용량 산소! 아 좋았어 와꽉 찬다! 야! 135 아니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롤을 롤을 다들 롤로 시작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방송을? <웃음> 그치? <웃음> 아 뭐가, 뭐가 부족한거지? 어떻게 해야 조금 이게 조금 뭐가 그게 되지? 아 모르겠어 아 저리가! 뭘보단 다른 게임?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 아니 그니까 러 다른 게임이 중요하긴 중요한건데 그냥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유명한 분들은 어떤 게임부터 시작을 했었을까? 하스스톤 아... 돌게임 있죠 돌게임 돌게임 있고 그래 돌게임 있지 돌게임이 있다 돌게임 돌게임 있지 그래 아... 나는 리몰드를 다시 해야되나? 아... 아니면 며칠 날 잡고 마이너 갤러리에 홍보해서 방송 보러라고 오 하면 안되까 노이타만 계속 하는 거야 미친 듯이 주구장창 주구장창 노이타만 하는 거야. 먼저 멘탈이 갈린다고? 아야야야, 그렇지 않아요. 전 버틸 수 있어요. 저는 포고스톡도 했고 항아리 게임도 했고 오마무시한 똥 게임들 똥 게임이랑 똥 게임은 다 해봤습니다. 대기업 따라해서 대기업 따라 똥 게임이랑 똥 게임은 다 해봤다. 멘탈은 문제없다 가지금더 중요한거는 시청자가 않는 그거에 멘탈이 더 나가요 저는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여러분들 트위치 개코 도마뱀 꼭 보러 와주시길 바래요 <웃음> 제발 유튜브도 망했고 유튜브 진짜 망했죠 그냥 유튜브 진짜 아무도 안봐 진짜 산소 없잖아 요 이거는 일단 t a g o 했으니까 업 n 을 너무 안 했어 어쩔 수 없어 그때는 직장에서 이제 갈려나가 직장에서 이제 공장에서 갈려나가는 때이기 때문에 그 젊었을 때그 s 기는다 어디 가고 그냥 이제 비디오 비디오로그만 쓰는 곳 오! 어어 연결된다! 이이 <웃음> 이 실가닥 하나가 이 실가닥 하나가 <웃음> 이게 되네 웰컴 아보드 캡틴 캡틴이 왔다 이말이야 이게 빙 운동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계속 돌고 도는 거야 돌고 도는 인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돌고 돌다보면은 결국엔 정신도 돌아버려가지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지 <웃음> 결국에는 시그마처럼 변해버리는거지 정신차려 정신차려 정신차려 정신차려 정신 하다가 이제 정신 나가는거지 시그마는 사실 정신 나간게 아닌게 아닐까? 정신 나간척하는게 아닐까? 사실 정신 나간척하는거임 사실 능지차참한 저같은 경우에 이런게임을 할때도 굉장히 그 능지를 써야되기 때문에 살짝 어려움이 있어요 어.. 재료가 뭐가 필요했는지 기억을 못한다거나 잠깐 도구가 어떤 것이 필요했는데 안 가져온다거나 문명의 이기를 쓰자고? 뭔 소리지 그게? <웃음> 문명의 이가 뭐죠? <웃음> 핸드폰? 저는 참고로 투컴이.. 투컴이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도 하나이기 때문에 방송 모니터링을 모바일로 하고있습니다 <웃음> 생체반응로 이것도 배선도 필요해 이 그지같은거 이거? 되게 오래걸리겠는걸? 일단은 아까 거길로 다시 가자고 거길로 다시 가는거야 그래, 거길로 다시 가서 파밍을 해오는 겁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 하자. 일단은 먹을 게... 굉장히 부족하니까 밥 먹고 합시다. 녹화를 여기서 잠깐 중단하고